녀석이 오두루했 <웃음> 아, 나 간단다 내가 가고 있잖니 어이 그런 <웃음> 맛없는 표정 듣지마 개요 시밤바 <웃음> 아아 니가 <네가> 배고프다며 니가 <웃음> <네가> 배고프다면서요 시밤 응? 시 옳지 어. 지금, 엘치. 다개 삼촌 안녕. 삼촌 안녕. 오, 조름했어. 아주 잘했다. 조름했던 기분이 안 좋아졌어? 엄마도 배고파 하냐. 너는 밥을 오지게 먹었지. 하지만 엄마는 밥을 못 먹었어. 아휴 <웃음> 자자자자자자 너는 왜 혼자 잠시도 못 있는 거야? 어? 하니야 너는 왜 혼자 도대체 잠시도 있지를 못하는 거야? 사람해요 어? 혼자 놀 줄도 알고 그래야지 응? 어? 엄마가 지금 떨어진 지몇분 됐어 엄마가 지금 조금 떨어진 데어몇분 됐냐고 5분도 안돼이 1분 1분도 안 됐잖아 엄마 잠깐 1분 떨어졌는데 그게 그렇게 일리야어 세상 살면서 울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 가지고 울리기냐고 지금 엄마가 말하고 있잖아 아니야 콧구멍에 코딱지는 잡 잔뜩 껴지고내롱하지 <웃음> 마요 에에에에면안 <웃음> <하면> 돼. <웃음>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엄마가 잘못했지, 그지? 울지 마, 아니야! 나야! 아니. 뭐 어, 자잖아 잘자 우리 언니 귀여운 언니 어,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야왜 일어났어? 아니야. <웃음>